Z 세븐이 철 항상성 일정한 농도로 유지가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철 항상성을 조절하는 어떤 메커니즘, 그 다음에 철 수송체의 유전자 발현 조절에 의해 가지고 알아보고. 철항상성에 만약 이상이 온다면 어떤 질병 관련되어 있는지, 관련 유전자가 뭔지,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보시면은, 이 철, 철이 이 라디카를 갖다가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는 아주 총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철은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수소와 반응해서 하이드록시라디칼을 생성합니다. 이걸 우리가 펜톤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한 뭐 슈퍼옥사이드라디칼이 라디칼은 삼가철을 환원시켜서 이가철을 재생산합니다. 자, 이두 반응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철의 촉매작용으로 해서 아주 이 라디칼이 몸에서 많이 생성이 된다 이러면은, 라디칼은 굉장히 반응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세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체내에 철이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대사가 되고 있느냐, 이래 보시면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 이 간세포에 약 1000mg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 세망, 내피계의 어떤 대식세포에 한 600mg, 그 다음, 근육 속에 마이오그로빈 형태로 한 300mg 골수에도 한 300mg 간보다 는 사실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해모그로빈 형태로 들어가 있는 적혈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순환이 되는 형태고 에, 간세포에 천, 해모그로빈에 한1 8 0 0 그러면 은 시기로 우리가 섭취하는 철은 하루에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흡수되진 않아요. 보시면은 약한 1~2mg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장에서 흡수되고 있다 이 얘기고요. 이제 흡수된 것이 이제 혈장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뭐 트랜스페린 형태로 이제 처리 운반이 돼 가지고 각 조직으로 갑니다. 자, 갈때 생각보다는 소장에서 평균 하루에 한 1, 2mg이 흡수가 된다. 이 얘기는 철이 사실 필요하지만은 어때요? 다시 이렇게 파괴된 해모그로빈 이런 쪽에서도 철을 다시 회수해서 쓰고 이렇게 서는 순환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철이 항상 이렇게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여러가지 단백질이 관여가 됩니다. 자, 이쪽에 소장세포에서 자, 어떻게 철이 어떻게 흡수되어가지고 어, 혈장으로 옮겨지고 대식세포에서는 어떻게 철이 또 재활용이 될수 있는지 간세포에서는 또 어떻게 해서 저장했다가 또 쓰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 철이 트랜스페린 이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내로 이렇게 이입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 철 트랜스페린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내로 이렇게 들어온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철이 헵시딘이 철이 작용 메커니즘, 철항상성을 조절하는 이 메커니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철항상성 유지를 위한 헵시딘의 역할 자, 헵시딘의 역할 자, 헵시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자, 교재에 몇 페이지 자, 교재 음, 헵시딘 22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세포 내나 바깥의철 농도가 <웃음> 헵시딘에 영향을 미치고 적혈구 생성을 위한 철 요구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증, 이런 것들이 헵시딘에서 영향을 미치고 이 헵시딘이 소장 세포, 그 다음에 비장의 대식 세포, 그 다음에 간 세포의 이, 이, 철이 항상성을 위해서 전부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교재 두 번째 페로 그래프에 보시면은 햅시딘이 주요 표적 분자는 철 방출 단백질인 페로포틴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햅시딘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 그림 7의 4를 보시면은 펩시딘 펩타이드 구조인데 자이 단백질의 구조에서 보시면은 펩시딘이 하는 역할이 철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펩시딘이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펩타이드 구조 아미노산 서열이 이렇게 발, 밝혀져 있어요. 자, 밝혀져 있고 그럼 펩시딘이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렇게 핵 속에 펩시딘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다음 마찬가지 계속 헵시딘, 헵시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헵시딘이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건너뛰어버리나? 만약에 철이 부족하면 과잉이 되었을 때는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철항상성 이상의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이 염증과 철대사, 그러는 이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만성,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데 어떤 만성빈혈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염증성빈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을 이제 자, 미치는 이 선천성 철 대사 이상 일으키는 환자하고 관련 유전자의 관계가 지금 밝혀졌는 부분이 여기에 망라돼 있어요. 자, 우선 철 과잉 축적이 일어나는 경우, 자, 이런 질병이 있어요. 자, 여기에 뭐 유전성 혈색소 침착증이라고 하는 자, 이런 형태 자, 관련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들이 관련되는 것으로 에, 밝혀졌고 그 다음에 기능은 헵시딘 발현이 뭐 조절받고 BMP 수용체, 보조수용체라든지 HFU가 헵시딘 발현 조절에 의해가지고 철방출 수송체 자, 이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철이 과잉으로 축 이런 질병입니다. 대사 이상입니다. 그 다음 또철 결핍빈혈이 일어날 경우 철보유 빈혈이 있는데 결핍이라는 철이 부족한 경우 과잉은 너무 과량으로 축적되는 경우 고 이거는 철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철의 역할을 못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철을 흡수, 수송, 이용 또는 재사용하는데 결함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이와 같이 세 타입으로 나눠가지고 철항상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관련 유전자는, 어, 두고, 우리가 철 결핍 혹은 과잉 축적되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하고, 징후, 이거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자. 자, 철이 결핍된다면 우리가 잘 압니다. 자, 빈혈, 창백하고, 피로하고, 운동 능력 감소합니다. 그 다음, 면역 능력 감소됩니다. 집중력, 기억력 등뇌 기능 감소합니다. 철이 과잉으로 축적되면 어떨까? 과잉으로 자 필요합니다. 우울, 관절 통증, 피부 색소침착, 간질환, 간경변으로 이환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다음 간암 발생. 심근증과 부정맥 당뇨 생식생기능저하 퇴행성 질환은 질환 알츠하이머및 파키슨 병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결핍도 문제지만은 이 과잉축적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결론은 철이 이렇게 우리 건강에 영향을 이렇게 많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자 한번 볼수 봤다.